안녕하세요 태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남자 제이코입니다 태국의 29개 지역이 사실상 락다운이 된 현재에도 코로나 확산세는 전혀 꺾이지 않고 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을 갱신하며 델타 변이까지 더해져 태국 전역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태국의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는 얼마나 더 늘었으며 병상 부족 상황에 방콕은 어떤 대안을 마련했을까요? 그리고 태국 남부 휴양지의 코로나 상황은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도 코린아시아TV의 태국소식 시작해봅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삼성세트 아시죠? 8월 4일 수요일 아침 태국 보건부의 코로나19 최신 감염상황 발표에 따르면 전날 국내에서 확인된 코로나19 감염자가 2만 200명으로 2만 명을 넘어 하루 감염자 최다 기록을 또 갱신했습니다. 또한 사망자도 지금까지 최다였던 178명보다 더 많은 188명으로 최다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목요일 발표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2만 920명을 기록하여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은 전날의 최다 기록을 하루 만에 다시 경신했으며 8월 6일에는 신규 감염자 2만 1,379명 사망자 191명 8월 7일은 신규 감염자 21,838명 사망자도 212명으로 최다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8월 7일 기준 치료 중인 환자는 2 1 3,444명 병원 7 8,773명 야전병원 1 3 4,671명이며 그중 중증 환자가 5,159명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가 1,060명입니다 이렇게 감염 확산이 멈추지 않아 7월 20일부터 감염 위험이 높은 방콕 수도권과 남부 등 13개 지역을 최고 수준 엄격 관리 지역인 다크레드존으로 지정하고 상당수의 다중이용시설 폐쇄 및 야간 외출 금지 등의 엄격한 이동 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감염자도 줄지 않고 있고 감염 지역이 확대되고 있어 정부는 8월 3일부터 최고 수준 엄격 통제 지역 다크레드존을 26개도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2027만 천 108회분에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됐으며 1차 접종이 1,567만 8,291명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440만 6,723명 3차 접종자가 18만 6,094명입니다 방콕 수도권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특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상이 적은 감염자에 한해 코로나19 질병치료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환자에 대한 긴급이송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태국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항공과 철도 그리고 장거리 버스의 이동도 중지시켜 놓은 상황이며 지방 출신 감염자들을 고향으로 갈수 있게 하기 위해 국민건강보장국에서는 국영 장거리 버스 회사에 특별 운행 차량을 준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8월 4일 밤에는 11명의 코로나 감염자가 방콕에서 북동부 암나쩌원으로 무료 이송됩니다. 방콕과 수도권은 코로나 감염자 확산으로 병원 병상과 의료진까지 부족한 상황이라 병상을 잡지 못한 환자가 집에서 사망한 일도 발생하고 있으며 노숙인들도 감염되었지만 검사나 치료를 받지 못해 길거리에서 사망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장국 콜센터 1330번으로 연락하거나 다음 화면에 자막으로 보이는 웹사이트로 접속하여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바로 지난 영상에서 태국철도청이 방콕의 경증 코로나 환자들을 지방에서 요양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열차를 편성하여 환자들을 태국 동북부지방의 7개도로 이송하였던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추천 동영상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고향에서 요양하는 것을 돕기 위해 태국군에서는 육군 소속의 대형 헬리콥터로 이송하는 서비스를 8월 4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헬기는 방콕을 출발해 서부 딱도에 착륙했으며 거기서 다시 북부지역에피사눌록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날 감염자 총 11명이 이 이송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MI-17 헬리콥터는 시민들을 위한 자연재해 구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태국 육군에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항공기입니다. 육군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하고자 하는 환자는 태국 육군 코로나19 조종센터 02-092-7766번으로 24시간 문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전에 방콕의 야간 관광지로 인기를 누렸던 딸랏 로파의 라차다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 폐쇄된 이후 완전히 폐쇄될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습니다 방콕의 지하철 MRT 태국 문화센터역 앞에 있는 달랏 로파이아 시장은 시원한 밤에 시장을 돌아보면서 먹거리와 볼거리가 많았던 곳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태국에서 여행자가 없어진 이후 이시장에 방문자가 역감해 철수하는 노동상도 증가하여 5월 1일부터는 임시 휴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7월 말에 일부 점포 주인들에게 완전 폐쇄를 위해 14일 이내에 매장을 철거해달라는 통지가 왔다는 글이 페이스북에 떠돌면서 시장 폐쇄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장 경영진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태국의 모 언론사가 달랏 로파이 라차다 경영자 측에 확인해본 결과 태국의 많은 지역을 포함하여 방콕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인해 임시 폐쇄되었을 뿐 영구적 폐쇄는 없다고 발표했는데요. 또한 달랏 로파이 라차다가 다시 오픈하는 것은 코로나 상황을 보고 결정될 것이며 그때 다시 개장일자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2020년 5월 중순경 태국의 1차 락다운 해제 후 서서히 활기가 돌아오기 시작한 달랏 로파이 영상을 게시했었는데요. 활기찬 분위기의 야시장 그리고 푸짐한 먹거리들이 아주 인상적인 방콕에 여행 오시면 꼭 가볼만한 명소로 추천드리고 싶은 곳중 하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곳이고 태국의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고 다시 여행이 재개된 후 방콕에 다시 가게 되면 꼭 재방문해서 영상 찍고 실시간 방송도 해볼 계획이었습니다. 많은 여행자분들의 추억이 담긴 곳이기도 할 것이고요. 제발 코로나로 인해 달라로파에 라차다가 영구 폐쇄 및 철거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촌부리와 파타야에서 코로나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9월부터 파타야를 개방하려는 계획이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정부 관광청의 유타삭 청장은 방콕과 촌부리, 치앙마이 등 10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개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고자 하는 계획은 태국 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10개 지방을 개방하는 목표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콕과 뿌라주업 기리한 폐차부리, 촌부리는 현재 코로나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8월 3일 촌부리 보건당국은 촌부리 도내에서 확인된 신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최다인 1,359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한 파타야가 속한 방라몽군에서는 314명이나 되는 감염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현지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파타야는 태국이 4분기까지 감염 확산을 억제하지 못할 가능성과 계획만큼 충분한 백신 접종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개방 계획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은 여행자를 격려 없이 받아들이는 세계적인 해변 휴양지 푸켓에서 샌드박스 모델 이용자와 그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푸켓 출발 방콕행 익스프레스 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샌드박스 모델을 통해 푸켓에서 14일을 자유롭게 보낸 여행자들이 7월 7일부터 31일까지 14,055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푸켓을 벗어나 다른 지역을 여행할 수 있지만 현재 태국 국내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어 푸켓에서 방콕행 항공편 뿐만 아니라 장거리 버스도 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샌드박스 모델을 통해서 방문한 여행자 중 진짜 여행 목적지가 방콕이라고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푸켓과 방콕을 연결하는 샌드박스 익스프레스 버스는 완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예약은 현재 숙박하고 있는 푸켓 호텔에서 가능하며 마감은 출발 하루 전 정오까지입니다 요금은 1인당 1500바트입니다 버스는 센트럴 페스티벌 푸켓에서 새벽 5시에 출발해 새벽 5시 30분에 PTT 탈랑 주유소를 거쳐 같은 날 야간 9시경 방콕 수완나폰 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푸켓에서 8월 3일부터 16일까지 예정으로 국내에서 푸켓으로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이후 정당한 이유가 없어 진입이 거부된 사람이 19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푸켓에서는 최근 들어 도내에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어 검문서를 설치하고 경찰에 의해 특별한 용무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입이 거부되었습니다. 푸켓 도청의 발표에 따르면 제한 첫날인 8월 3일 푸켓에 진입이 허가된 차량과 사람은 743대의 차량과 67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190명에 대해서는 입도할 정당한 이유가 없어 검문소에서 경찰에 의해 입도가 제한된 것입니다. 한편 의료 및 교통관계 등으로 진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백신 접종과 도착 72시간 이내 발행된 코로나 음성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태국 정부가 아시아 국가 등 처음으로 주요 해양 관광지에서 산호초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이 들어간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태국 국립공원 야생동식물보호국은 8월 5일 모든 해양 국립공원에서 산호초를 파괴하는 성분이 들어간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금지했다고 방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금지된 성분은 옥시벤존, 옥티노세이트, 부틸파라벤, 메틸벤질라덴 캠퍼 등 4가지입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0만바트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태국국립공원 관계자는 해양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80에서 90%가 스노클링 또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데 방문객들에게 미리 금지사항을 설명해줄 것을 투어사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는 키중에 판매되는 선크림 중 70%에 들어갈 정도 흔한 성분입니다. 옥시벤존에 따른 산호천는 하얗게 변하며 서서히 폐사하는 백화현상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올림픽용 수영장 6.5개 규모의 물약 16,250톤의 옥시벤존이 단한 방울만 들어가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해양오염과 지구온난화 여파로 2015년부터 3년간 전세계 산호초의 5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환경단체는 매년 자외선 차단제 6천에서 14,000톤이 전세계 바다로 흘러들어간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맑고 영롱한 세계 바다와 아름다운 백사장 그리고 형형색색의 산호초 등을 즐기기 위해 코로나19 이전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던 태국은 그만큼 해양 생태계 파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영화 더 비치의 촬영지로 유명한 피피섬의 마야베의 경우 산호초가 대부분 파괴되는 등 상태가 되자 지난 2018년 폐쇄 조치가 내려져 관광객들의 접근이 차단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지성분이 포함된 선크림을 발랐는지 여부를 어떻게 적발해낼지 구체적인 단속방법이나 기준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고 주요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앞서 태평양 섬나라 팔라우와 미국 하와이주에서도 선크림을 사용을 금지하는 비슷한 조치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주의 경우 산호초에 악영향을 끼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은 물론 판매와 유통까지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하와이주가 사용금지한 자외선 차단제는 시중에 유통되는 여러 종류의 선크림 제품 가운데 약 70%를 차지한다고 미국의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태국 최고의 수중 환경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휴양지 섬중 하나인 리빼 섬에서 약 30명의 코로나19단 감염이 확인돼 9월 5일까지 섬을 봉쇄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윗배섬은 태국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휴양지를 찾는 특히 유럽인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코로나 이전에는 항상 외국인들로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여행객의 발길이 끊긴 지금 현지 주민들에 의한 코로나 확산이 이곳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섬 주민들에 대한 항체 진단키트 검사에서 58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며 그중 증상이 나타난 16명은 섬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사톤도청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하루 24시간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보트를 준비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감염 확산으로 싸둔 도지사는 8월 9일부터 9월 5일까지의 28일 동안 꼬리빼 거주민들의 이동을 금지시키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금지하는 봉쇄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섬에서는 야간 9시부터 이일 새벽 4시까지 통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밑배 섬에서는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이 폐쇄되며 이미 이 섬에 숙박하고 있던 관광객과 근로자를 포함한 92명은 건강 진단을 받은 후 세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밑배 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람은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 음성증명서를 제출하고 상륙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코리아시아 TV에서 준비한 태국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아무런 내용의 소식이어서 방송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관리센터의 우려대로 1일 신규 감염자 수자가 2만 명을 넘었다는 것과 방콕에서는 도저히 처치가 불가능해서 지방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할 정도로 코로나 환자들을 위한 병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방콕의 유명 관광 명소 중 하나였던 딸랏 로파이 야시안까지 영구 폐쇄 위기전이 나오는 등 언제쯤 되어야 이 길고 긴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갑갑하기만 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인 소식이 들려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3종 세트는 코리나아시아 TV를 더욱 힘이 나게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